아, 이러면 나도 키키키키키한팬이왜 온라인 아닌데? 나 온라인데? 때, 이 아 이거 뭐야? 아 스토리 모드는 여기서부터 안 열려있는 거야?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이거 백코인이면 이거 새로운 거 나온 거거든요? 시끄러워 죽게! 네! <웃음> 진짜 시끄러워 죽게! 네! 어, 어 근데 되게 근데 많이 채워졌다 알차게 그러니까. 잠깐만 타이머택 말고 이거 이거 당근 이거 당근 어떤 거야? <웃음> 아니 뭐 당이도 제대로 안 해보고 아니 당근이 오케이, 일단, 하나 없더라고 여기 나 이거 잡는 키 뭐냐? 쉔! 아 이거구나? 그럼 음, 강불아할수 있어. 너 정도면 고인물이잖아. 오케이. 그냥 좀 이렇게 해 봐. 보여 줘.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서 잡으면서 가는 어, 보여 줘. 보여 줘. 오케이. <웃음> 이단 보스터이베기통 <담보 스톱. 웃음> <웃음> 아, 아, 어. 어, 어, 어 아, 같이 가. 같이 가. 나잠깐 미친. <웃음> 아, 방금 뭐야? 이런 거가 XXX가... 아, 잠깐만. 나... 어. 어, 페아난 어, 어. 손을 어, 잡아 줘. 어, 어, 어, 어, 그렇지. 구해지 마. 손떼손 떼지 손 떼지 마. 손 떼지 손 떼지 마. 손 떼지 마. 손 떼지 마. 손 떼지 킥킥지지지지지지 저 드라이가 다른 단에. 형나 너무 간지러워. 하늘은 <웃음> <웃음> <타르르> 떨고 있잖아. <웃음> 어 그렇지. 살았다 나이스. 자 그대로 잡고 있어봐. 그대로 잡고 있어봐. 오케이 오케이. 자 잡고 있을게. 형 먼저. 아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안 걸린다 별로. <웃음> 어? 이게 왜 죽어? 야 이건 판정 왜바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. 골든 타임이다. 골든 타. 아 아. 어어 어, 어, 뭐야? 이거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나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. 잡아줘, 잡아줘. 올려줘, 올려줘, 올려줘. 이렇게 다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간다, 간다. 몸부림. 하나, 둘, 셋. 아쟤또 마이크 안 들려. 아니야! 오, 오케이, 오케이 오 그렇지,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브레이크, 오케이. 급브레이크. 어, 그렇지. 브레이크, 그 브레이크. 오케이, 좋습니다. 아, 이거 그만. 그만 좀. 그만 좀 넣어요. 어! <웃음> 휙. <오! 웃음> 오케이. 나 안전하게. 어, 안전하게. 타이드 타이드. 어, 좋았어, 좋았어. 균형, 균형. 균형 잘 잡아야 됩니다. 좋습니다. 어, 와서 여기서. 아, 아직 자, 좋아요. 와서 여기서 자, 딱 숙여 주고. 낮게, 낮게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. 아, 어, 좋아 아, 여기다. 여기가 당근 있는 부위였다. 저 올라가면 당근 있었던 거아 생각난다 생각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<웃음> 어, 이 아, 무슨 이 이게 무슨 퓨전. 이게 무슨 포즈야 <웃음> 무릎 바이브레이션 <웃음> 한 명이 건드려 사 <웃음> 오케이 아어 <웃음> 아! 어, 됐다 <웃음> 당근을 위에 있는데 당근을 아닌데 이거 누가 위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 방법 하나 <웃음> 아니 미친 <웃음> 이거 마지막 <웃음> 스프링을 <웃음> 하면 안 돼. 마지막 네. 스프링을 하지마!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그렇지! 호날드등 패스할게 여기서 어! 아우 오! 이거 해해해 해, 해, 빨리 해! 해 빨리 해나 안보이는데 빨리 해 됐다 됐다 떨어나 어디.. 나.. 형님 이 당근만 잘하면 돼 당근만 잘하면 돼자 이거 먼저 내려가는 사람 없이 둘다 약간 당근 치는 느낌으로 어! 안돼! 오오 씨가. 오이 자식아 고마워 <웃음> 너 떨어지지 마. 어. 너 떨어지지 마. 어. 너 떨어지지 마. 일단 건드려야 되는데. 저거. 아, 어, 건드렸는데. 어, 됐다. 어. 됐다. 당근 바지 어, 나이스. 나이스. 됐어. 됐어. 일단 어. 당근나잡았어당근나 잡았어. 한 편이가 나잡았고 어, 예. 안 보나? 어. 어. 아, 부러. 부러. 부러졌네. 제간날아이 어. 안 돼. 오케이 야 너무 잘하는데 얘 근데? 너표준석도 맞아? 야 이게 너무 잘해. 여기서 한번 버벅이고 마네. 이거 근데 진짜 우리 기록인가? 당근? 당근을 누려 볼까? 당근 없어. 당근 여기 우리 했어 이미. 아너 없나 너? 나.. 나 안됐다 뜨네 아 그래? 아 그러면 너가 당근을 하면 되겠다 문제 없네 그럼 여기 쉬우니까 오케이. 하나 둘셋 응? 그렇지 오케이 너가 잡고 <웃음> 그렇지 아예 <아까비. 웃음> 아, 까비 아 까비 <웃음> 내가 비켜줘야 겠 어? 오케이 오케이 누 <웃음> 이거 레 컨트롤인데? 아 너는 따로 재는구나. 아, 아 이런 느낌이야. 그러면 굳이 타이머 택 신경 안 써도 돼. <웃음> 이 자식이. <웃음> 이거 왜 뒤로 가? 오야 위에 당근이나 보고. 우리의 꼼꼼함. 어어어어 위기지? 어, 어, 어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자 여기서. 안전하게 어? 어? 오! 그렇지 오오! 뒤로 던지고 아아! 아아! 아아! 아, 어. 아아! 아아! 아아! 어어? <웃음> 어. 어? 뭐야? 뭐야? 어. 뭐야? 유연해 유연해 어? 지셔스? 예수야? 뭐야? <웃음> 뭐죽으면 <웃음> 살아 돌아왔는데? 아 살아있는 거 맞아 너? 어? 살아있다! 이런 미친? 아니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? 이런 <웃음> 우리 서로 렉 때문에 화면이다르네어예 y 토끼어어어 어, 어, 빨리 와. 빠지지 h 마. 빠지지 o 마. 빠지지 h 마. 나왔 h 나 h 어빠지지 o 어. Oh, oh, oh. Oh, oh. Oh, o 이 Oh, 화면 oh. 아, 아, 어 h oh. Oh, h Oh, oh. h h Oh, o 잠깐 t a 만, d o 피지마 너는 피지 만, I d o 아 t 너는 o n t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갑자기 나 죽으면 잘해지는 모습 이렇게 하는 거 있어? <웃음> 나 죽으면 이렇게 갑자기 막 자라면서 막형 <웃음> 죽으니까 왜잘 되지? <웃음> 이제 깨자 깨자 이제 이게 보이는 건 다른데 오히려 렉은 없어진 기분 어 그렇지 오케이 이거 잠깐 우리가 열차만 둘이 잘 타면 되거든?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왔다 됐다.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건 다 왔네 뜨거워? 어, 또나 죽인 다음에 쟤 잘하는 모습 보여주네. <웃음> 어, 마이크 안 나오는 거 같은데, 또내 말은 들리나? 근데 이럴 때. 나제조 해야되나, 이거? 몰라, 내 말은 들려, 근데? 형 말이 안 들려. 아, 그냥 이거 디코버그인 것 같은데, 그럼. 보자, <웃음> <고자> 아니야, 방금? 형, <웃음> 너무 아팠는데? 잘 봐, 잘 봐, 잘 봐. 어, 어, 어. 오! 어? 너 먼저 내려가야 돼, 이거. <웃음> 내려가라고, 오케이. 같이 가! 치타야 돼! 오케이! 이게 좋은데? 오케이 안정적이야 은근히 오 좋아 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세워서 어. 이거 어떻게 가지? 가속 가속도 <웃음> 아네 그거 뒤야 뒤야 전진기야 전진기야 아! <웃음> 다시 다시 다시 뒤로 끌고 가자 빼, 뒤로 끌고 빼, 가자 이거 배 이거 배겨줘오 <웃음> <좀> <웃음> 됐다 됐다 됐다 시 뒤로 갔다 안돼 <웃음> <너편> 아니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스테이지가 아닌데 그냥 으아악!!!!! <Overattle> 그냥 가어어나나 <가봐. 남기> <웃음> 각이 나안 좋아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, 됐어 어어어어게 어떻게 아아아아어어어어어 됐다 어, 어, 어, 어. 어, 어, 어, 어, 어 됐어 <너> 다시 타자 다시 타자 <Baby> 아 앞에 오오 괜찮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보세요어 당근 저기있네? 쟤 저거 어떻게 알아 어? 어? 어? 어 렉인가? 렉인가? 한편아 안돼! 가지마! 한편아 정신차려! 한편아? 할수 있니? 한편! 한편! 어, 이건, 이건 진짜 죽은건가? 한편아! 한편아 나 판단 어떻게 해야돼? 한편아! 한편아! 한편아! 한편아 이게 뭐니 지금?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한편아! 한편아! 정신차려 디코도 오류 안들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 한편아 난 누굴 믿어야 되니 한편아 한편아 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니야 한편아 발버둥치지마 마이크부터 마이크부터 고쳐 마이크 한편아 커넥션 타이아웃이 넣어버렸어 이게 뭐야 한 팬이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? 컴퓨터, 컴퓨터 꺼졌어요 <웃음> 컴퓨터왜 꺼져? 컴퓨터 갑자기 꺼졌어 <웃음> 컴퓨터왜 꺼져? 너컴퓨터 이상했나보네 그러면 내컴퓨터 이상했네 컴퓨터 깨는건데 <웃음> 아 방금 완전히 퍼펙트하게 깼는데 그니까 아 진짜 완전히 방금 아까 당근 잡고 완전히 뭐 진짜 잘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마디만 해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봐